낙지김치죽 먹을까? 치즈 추가 3개 해야만 진짜래 장조림도 따로 추가해 먹으면 JMT 완성 홍사운드 아니 근데 치즈 3개 추가하니까 죽한개 가격이 나오는데요? 좋아요?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본죽에 낙지김치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치즈토핑 세배를 해가지고 치즈 세개를 추가했고 장조림 따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으로 주는 거고 요거는 떡을 팔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예전에 편의점에서 먹어봤던 적이 있는 그 떡인 것 같아 근데 심지어 죽 바로 위에 올려주셔가지고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비주얼이 맛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다. 아니 그 낙지김치도 그냥 먹어도 약간 칼칼하고 깔끔한데 야, 치즈를 넣으니까 또 이게 이렇게 변신을 하네. 좋은데요? 비벼 먹어보자 이제. 와, 비벼 볼게요. 비주얼은 거의 낫도 비주얼돼 버렸는데. I'm just gonna say. 섞어 먹으니까 식감이 완전 달라졌는데요? 이게 한번 이렇게 뜰 때마다 치즈들이 이렇게 얼개설게 되어 있는데, 낙지김치죽의 기본적인 그냥 칼칼한 그런 맛보다 사이사이에 깔끔한 맛을 치즈의 고소함이 채워준다랄까? 그런 맛인데요? 음! 그리고 치즈 많이 추가하면 좀 매운맛이 중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할때좀더 맵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더 맵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딱 좋아. 어. 와, 이거를... 야. 와우. 장조림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장조림을 하나 따로 돈 주고 추가할 이유가 무조건 있습니다 이건 추가해서 먹어야 되네 음. 야 아, 전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 큰일 나요, 알았죠? 치즈 때문에. 그냥 식사하고 싶을 때, 막 이럴 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역시 한국인은 김치지 김치 관련 음식을 먹으면 더 필요가 없어 깔끔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역대급 먹는 텐션인 것 같아 흡입을 하고 있다! 아, 좋다 와, 근데 장조림 진짜 잘 어울린다. 장조림 꼭 같이 드세요. 알았죠? 그냥 기본 제공하는 걸로는 아쉬울 것 같아요. 음, 동치미도 필요가 없어요. 먹어는줘야지 아, 먹어주니까 좋네 아 근데 가격이 좀 있다 잠깐만, 이거 얼마주고 샀지? 0구천원이면은 혼자 0구천원뭐 치킨 한마리 먹는다고 <웃음> 친구랑 나눠 먹어도 되잖아요, 이거 사실 이제 배 엄청 부르거든요, 지금 <웃음> 마무리 떡 <웃음> 아, 여기 보니까 크림 치즈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다. 좀 녹아서 그렇겠죠? 이 상태로 먹었을 때는 굳이. 아, <웃음> 한 숟가락 남겨놓고 마무리를 잘못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영진님의 낙지김치죽 치즈 추가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이 레시피를 세상에 공개해주신 이영진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 맛있어요.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